안녕하십니까 제가 주로 하는 판다크스쿨 교정술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눈 밑에 빨간, 빨갛게 간빨 보이는 피부 발음 밑에 조직이 비쳐서 붉게 보이는 것을 한겹으로 얇게 깔아서 지방이식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렵냐면 완전히 굴곡이 드러나는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 넣으면 그 부분이 볼록 나오게 되는 정도로 굉장히 얇은 피부거든요 여기가 얼굴 중에서 그곳을 편편하고 한겹으로 깔아 대는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 그렇게 그게 가능해 라는 얘기를 성형외과 우리 동기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거를 5년 정도에 걸쳐서 가능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 제가 쓰는 판다크승근 교정술에 울퉁불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저한테 배우러 오는 후배나 후배 의사나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거는 지방이식술이나 주사, 주사시술의 가장 극한에 있는 수술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배우려면 모든 주사시술에 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 가져야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울퉁불퉁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저도 마, 많이 설명을 하고 강의 때도 수없이 설명을 했지만 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공부 어떻게 해요 그럼 공부 잘하는데 아유 공부 잘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들리겠지만 실제로 저도 모든 곳에 주사 시술에 어, 고민을 하고 그것이 일정 수준을 다 넘어섰을 때 시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에 걸쳐서 열심히 해서 겨우 만들어낸 시술입니다 그래서 와서 간단하게 배우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판단속수교 교정술을 거의 하다가 다안 하시는 상황이고요 저는 꾸준히 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안정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어 저를 필적할 후배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다크서클의 빨간색을 교정하도록 하십시오.